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베양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파워카스텔에서 파버카스텔에서 나온 엠비션 오마트 만년필인데요엠비션 오마트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파워카스텔에서 나온 중저가형 만년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중저가형 만년필 중에서는 상당히 고급, 고급지 외형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가지 특징이 있는 만년필중 하나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 어, 캡 부분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파워카스텔이라는 도구가 박혀져 있습니다. 파워카스노오구가 박혀져 있고요 그리고 부분에 여기 클립이 있는데요 클립 같은 경우에는 딱 옷에 옷깃을 끼 있을 정도로만 열릴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조금 더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몸체를 보시면 몸체는 내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진으로 이루어진 몸체는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유발하는 아 고급스러움을 상당히 어, 외관상 고급스러움을 상당히 어, 고급스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네 상당히 말이 꼬였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대본에 막 써놓고도 지금 제대로 모르는 게좀 티가 나네요 네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양이 막 박혀져 있는데요 문양이 막 박혀져 있는데 이 문양 같은 경우에는 막그 예전에 그 나이 띵크 마련필처럼 그냥 막 붙여 놓은 스티커로 붙여 놓은 게 아니라가지고 그냥 각인으로 새겨져 있는 거라서 때가 좀 탄다는 거를 제외하고는 흰색이라서 때가 좀 탄다는 거를 제외하고는 어, 상당히 어, 고급스럽게 좀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지거나 하진 않고요 지워지거나 하진 않고 지워지거나 하진 않고 그 다음에 어, 밑에 이제 테일 부분을 보시면 테일 부분에는 여기에 캡을 끼울 수 있도록 상당히 어, 고급스럽게 이렇게 제작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되는 어있 것을 알수있고요 하지만 이게 좀 헐렁헐렁해서 그냥 이렇게 툭툭툭 툭 건드리면 그냥 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끼워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촉을 한번 볼게요 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촉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각인이 새겨되는데 일단 도트 문양으로 상당히 이렇게 짜글 짜글 짜글하게 일단 이렇게 어 짜글 짜글하게 이렇게 어 도트 문양으로 이렇게 문양이 찍혀져 있고요 팝업 갔을 때 F촉이라는 게 찍혀져 있습니다 EF촉인가? 저도 지금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EF촉이라고 지금 적혀져 있는데 EF촉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을 보시면 이제 컨버터를 보시면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국제국역으로서 워터맨 펠리칸 그리고 뭐 기타 등등 파워카스텔이라거나 어쨌든 기타, 기타 등등이 여러가지 만은 피드에 호환이 가능하고요. 피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피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피드가 상당히 고급지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 부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중저가 만년필 치고는 상당히 어뭐랄까 중저가 만년필 치고는 상당히 어 각도가 잘 잡혀 있다, 네, 각이 잘 잡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각이 잘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쉬운 부분을 설명하자면 바로 그립존 부분인데요. 그립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립존이 이렇게 어 몸체와 일단 몸체와 너무 가까워요 몸체가 조금 가까워가지고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았을 거리나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좀질때 약간 호불호가 갈릴 정도의 조금 지기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불호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몸체를 좀 작게 되거든요 몸체를 좀 작게 돼가지고 약간 불호의 스타일을 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기감 같은 경우는 되게 사각사각거려요 사각사각거리는 피감이고요피감 자체는 사각사각거려가지고 되게 좋은 피감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좋은 피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피랍에 따라서 어, 피압에 따라서 어, 기가 변한다는 점 변함이 없고요. 약간 연성과 연성과 경성의 어, 일단 하드니까 소프트닙의 중간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프트닙의 중간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조금 하드닙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하드닙에 조금 가까운 어, 소프트닙이랄까? 어, 딱그 정도 느낌이에요. 딱그 정도 느낌이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3만원대 중저가형 만년필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만년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어, 상당히 괜찮은 만년필이에요 하지만, 어, 약간 그립존를 조금 긴 편을, 속하신, 긴 편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비추천하는 그런 만년필입니다 여기까지 파만이의 파비앙이었고요. 파벼, 오늘, 오늘 약간 말을 좀 졌는데 제가 밤을 새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파하니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